준어준어, 준어티비 주노 요즘 저희가 또 오버워치에 빠져있잖아요. 네. 근데 오늘 나오시는 분이 배틀그라운드랑 네. 오버워치 유저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는 분. 맞습니다. 그래도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. 공개 했어요. 그렇죠. 에버모 교전하고 아, 있을 타이밍을 놓여서. 오엔진 뒤를 가두는 것이야 오엔진 정답 보고 있는데 밑에 있어요 밑에 자일번 모험 위 <목소리> 아네 아, 그래. 아, 그래. <목소리>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에버머라고 배트그랑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고 멋지 오천점 만점 만점. 세 개를 깬 게임. 와! 아, 진짜는 좋았어요. 방금 아, 너무 좋았습니다. 우와, 아니, 세 개에서 1등. 어, 1등.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. 근데 보통... 그거를 두개 게임에서 한 게임 1등도 어려운데 음. 게임 두 개에서 1등을 하신 그런 분을 우리 또 준호 택시에 음. 또 모셨습니다. 아, 얼마나 영광입니까. 진짜 그러니까 말한이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외부 채널에 별로 출연한 적이 없지 않아요? 네, 거의 처음이에요. 그쵸? 네. 어.. 저, <웃음> 어, <웃음> 게이드. 어, 왜냐면, 게임 하시는 분들은 진짜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. 네네. 따로 외부 채널 출연할 때 걱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준호택시는, 어, 그래도 어, 할 만한가?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? 보시고? 일단은 유튜브를 제가 봤어요. 네네. 봤는데, 이제, 정말 편하게, 편하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, 아. 그 저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<웃음> <그래서> 아. <웃음> 아 감사합니다 그 결정 칭찬합니다 궁금한 점 이렇게 질문을 할 거니까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에버버우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게임을 이렇게 잘 하셨나요? 정확히 얘기하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음. 음. 전성기를 탄것 같아요 아, 그때부터 전성기. 1등을 계속 우와. 찍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때부터요? 그때 게임을 잘한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느 음. 순간부터 제가 일 등을 계속 찍다 보니까 주변에서 조금씩 인정을 해주더라고요. 아. 그때부터 조금 네, 제 전성기 시작이 아니었나? 그러면 PC 게임을 처음 시작한 건 어떤 게임으로 시작을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? 초등학교 3학년 때 서든어택이 출시되자마자 와. 열심히 했었어요 아, FPS로 조기교육을 아, 시작했구 근데 야. 이거 말고도 그러면 그냥 다른 종류의 게임들도 원래 잘하셨나요? 어, 롤도 챌린저를 찍었었고 아,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뭘 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 잘하는 사람들 다 잘하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한 종만 특화된 게이머들이 보통이에요 근데 노하우가 있나요? 노하우라기보다는 경험인 것 같아요. 제일 많이 하는 아, 게 중요한 거. 오래 해왔으니까 어떤 순간이 와도 대처 능력을 길러 온게 그게 제 기술인 것 같아요. 그럼 제일 못 하는 게임이 뭐야요 했던 게임 중에 했던 게임들 네. 없었어. No. Nope. 게임 쪽에? 그럼 저같이 저 진짜 게임 못하잖아요 네. 저 같은 사람들 보면은 무슨 생각이에요? 어, 그냥 아무 생각 안 들어요 너무, <웃음> 너무 못해서? 아니 너 평, 평균적이잖아요 내가 뭔가, 에버머니 입장인데, 원래 잘했잖아, 좀. 타고 나게.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 보면, 이 사막이냐?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. 뭐야, 얘. 근데 게임하다 보면, 아예 그거. 그냥 이런 수준로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거고그 외에 조금 어중간한데, 이제 막 잘한 척 하면 그게 잘한. 이제 약간 답답하겠죠? 어. 음. 그렇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저는 게임 못하는 사람들보다 저랑 같이 하는 음. 프로들 중에, 이제, 프로들끼리 할 때, 어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더답답하다 맞아 그건 또 그분들한테는 또 직업인데 그게 음 안되니까 어 랭킹 1위까지 했다 그러면은 노력을 한게 있을 것 같은데 1위를 하기 위해서 한게 있나요? 1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방송을 보고 사피를 해가지고 아 그거를 제, 제 제거를 만들어요 아, 그럼 다른 분들의 뭐 게임하는 게임 부분도 아, 그런 영상도 보면서 참고를 하시는구나 그쵸 다막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그 성향이 있거든요 음 게임도. 우, 우리도 게임 영상 보면 그래도 좀 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. 그러면 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제가 인정한 사람은 한명 있어요 그 롤에서 테이커 아 그분이 진짜 되게 타고나신 것 같아요 잡고 <웃음> 있나요? <웃음> <웃음> 페이커라는 분은 한 게임에서 정말 특출나게 또 잘했던 분이고 음. 에보무어 씨도 또 다른 레전드 응응응 음, 음, 음, 네, 정말 그렇죠?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음. 같은 레전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. 네, 최초로 5천점 찍어가지고 로드오브로 그니까 러 그렇죠? 그니까 맞아 게임 안 하면은 평소에 뭐 하세요? 저는 축구 좋아해가지고 음. 음. 자기가 하는 거? 어, 오, 오, 나면 집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. 뭔가 아니, 제가 원래 운동을 싫어했었는데 네. 이제 대회를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음. 운동을 하고 나가고 안 하고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. 음. 대회 나갈 때그 창의적인 생각이라든지 상황 판단 능력이 조금 운동을 하고 나가면은 그게 더 좋아지더라고요. 아. 운동을 축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게임도 더잘 되는 것 같다. 네, 항상 대회, 대회 나가기전에 축구를 하고. 게임을 나가면 항상 다 결과가 좋았어요 게임을 하실 때 가장 오랜 시간 했던? 아마 한 32시간... <웃음> 32시간... 네. 32시간... 시간 서른 두시간 그게 시슨 게임이었나요 혹시 그게 RPG 게임이었어요 광고3 2이라고 아.. r 간 g 도 게임 했었어간 32시간... 32시간... 3간힐링시 하고 싶은간 32시간... 32시간... 32시간... 3 2먹 그러면 오버워치도 그렇고 배틀그라운드도 그렇고 처음에 재미있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? 아니면 이걸로 선수를 한번 해볼까? 근데 저는 애초에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프로게이머였어 아.. 정해졌었네 어떤 게임을 하든 뭔가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이 게임에 풀을 하겠다 다이 마인드로 했던 것 같아요 음. 네네. 아무리 내가 이 게임을 잘해도 이 게임 자체가 흥하지 않으면 아, 그 맞아, 대회 자체가 맞아. 없잖아요 네 맞아요 흥할 게임이다 그런 걸 보고 접근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어, 어떤지 그, 저는 항상 게임이 나올 때마다 이 게임이 흥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생각을 하거든요. 아~ 역시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요. 음. 기다려봤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아, 바로 시작합니다. 시작해요. 바로 시작하면 음. 레구도 그렇게 시작했고, 고고하치도 아. 그렇게 시작했어요. 막 나왔을 때 한다기보다는 조금 이 반응들을 좀더 지켜보는구나. 반응을 지켜보고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. 아, 그쵸그쵸 그쵸. 음. 앞으로 조금 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게임들이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을 에이펙트 레전드라는 게임 아, 아 맞아. 네. 맞아. 요즘에 나왔다고 하더라고. 그것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까? 아니면 시작을 하셨나요? 이거는 지금 제가 재밌어서 하고 있어요. 아 하고 있고 대회도 한번 지금 열렸는데. 제가 우송한 상태고. 아, 진짜요? 네. 어 진짜요? 어그 정보는 몰랐네요. 벌써 있다보니까. 이미 탄생을 했구나.